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번에 준비했던 길고 길었던 Q&A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관련 질문들과 기타 TMI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먼저 기타 TMI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네, 라식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매일매일 회사 다니면서 렌즈 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났고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라식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한지 2년 조금 안 됐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식하기 전에 실력이 0.1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1.5, 1.5 나옵니다. 슈팅 스타를 제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보핑서와 라는 이름인데 한국이랑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더 연한 것 같고 민트 맛 좋아해서 민트칩 초코도 자주 먹고 새콤달콤한 시원한 아이스크림 땡길 때는 레인보우 샤베트 달달한 게 땡길 때는 이상한 나라의 숨사탕 맛을 자주 먹습니다. 근데 저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보다 구슬 아이스크림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TMI지만 바나나 스플릿을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맛은 커튼 캔디 맛입니다. 귀걸이는 정말 이곳저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사기도 하고 귀걸이 가게에서 사기도 하고 요즘은 귀걸이를 많이 못 사고 있기는 한데 귀걸이 쇼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건강하게 몸 만들기에 빠져 있어요. 11월부터 매일매일 홈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살을 막 쭉쭉 빼기보다는 건강하게 예쁜 몸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빨리 뱃살이 사라지고 복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웃음> 최근에 제가 정말 빠져있는 게 있는데 우유로 그릭 요거트랑 리코타 치즈 만들기에 진짜 빠져있어요. 그렇게 만든 그릭 요거트는 냉동 블루베리랑 자주 먹고 리코타 치즈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서 자주 먹습니다.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밥 먹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해요. 유튜브 관련 일을 할 때도 있고 그 외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점심을 먹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운동을 하고 씻고 자거나 운동하고 나서도 잠이 안 오면 밤에도 컴퓨터랑 씨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지만 갈수 있다면 아시아권이라면 대만, 유럽권이라면 영국에 가장 가고 싶습니다. 과연 마음 편히 언제쯤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따로 영양제는 안 챙겨 먹는데 비타민이랑 짜먹는 홍삼 가끔 먹어요. 거창한 건 아닌데 나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 용기가 될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TMI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유튜브 관련 질문들 시작해 볼게요. 제가 찍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할것 같아요. 메인 컨텐츠였던 일본 일상은 끝이 났지만 이 채널은 나 자신을 담는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변화시켜 가면서 페이스에 맞게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그만둘 예정은 없습니다 라이브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삐리꽂히면 보통 갑자기 진행하곤 합니다 낮에 하는 라이브보다는 저녁시간이나 밤 늦게 시작해서 새벽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라이브 내용은 보통 여러분들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잡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우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면 정말 빨리 만나 뵙고 싶어요.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한강에 다 같이 모여서 수건 돌리게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도쿄에 있을 때도 너무 진행하고 싶었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귀국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팬미팅은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된다면 많이 많이 봐주세요. 얼마 전 오랜만에 겟레디엠미 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시작할 때 너무 피곤해 보이고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지는 게 보여서 편집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뷰티 관련 컨텐츠 니즈는 꾸준히 있으니 언젠가 더 다양한 걸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해요. 제 영상마다 더보기란에 항상 촬영한 카메라 이름을 쓰는데 저의 첫 카메라는 고프로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카메라를 부셔먹고 안 맞아서 바꾸기도 했어요. 지금 카메라는 일본에서 샀고 고르게 된큰 이유는 없는데 일단 영상 촬영할 때 포커스 맞추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골랐고요. 그리고 일단 가벼웠어요. 또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예산과 가장 잘 맞았던 카메라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빨리 뜨거워진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서 촬영하는 영상은 제 앞에 조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짐볼이나 셀카봉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특히나 일상 영상 촬영할 때 들고 다녀야 하는 기기가 많아지면 영상 찍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를 선호했습니다. 영상마다 많이 달라요. 일본 일상 영상에서는 한일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자막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보통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치면 렌더링이나 영상 업로드 시간 다 빼고 정말 순수 편집 시간만 따진다면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걸릴 때도 덜 걸릴 때도 있어요. 보통 그 자리에 앉아서 미칠 듯한 집중력으로 다 끝내는 경우가 많고 컷 편집이랑 자막 넣는 부분 만들어 놓고 쉬었다가 자막 넣고, 노래 넣고, 마무리 짓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할 때도 있어요. 일상 영상이 아닌 내용을 기획하고 말할 내용을 글로 먼저 써야 하는 영상들은 편집 시간 외에도 스크립트를 쓰는 데만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만들고 싶은데 일단 친구들이 다들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났다 해도 영상 찍기가 참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처럼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언젠가 오랜만에 만나서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 그만두고 싶었다기 보다는 쉬고 싶을 때는 있었죠 그럴 때면 쉬었어요 무엇을 하든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고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오는데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하는 게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의 수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영상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수익이 안 돼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나의 삶 속에서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오래오래 이 채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일단 한국의 예쁜 것들도 많이 찍고 싶어요.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저의 삶도 기록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제가 퇴사를 하면 꼭 하겠다고 다짐했던 영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들어왔지만 일본 전국여행 영상을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많이 찍고 싶어요. 언어 관련 영상도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참 많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오래오래 할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서 더 풍부한 볼거리가 있는 채널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민경 채널은 과거의 내가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일기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버티게 해준 단단한 줄 같다고나 할까? 그때의 감정을 하나하나 담아서 추억과 그 당시 감정을 다시 꺼내어 볼수 있는 서랍 같아요. 저는 제 채널이 참 좋았던 게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찌되었건 저와 제 영상이 좋아서 이 채널에서 지내다 보면 비슷한 생각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장소 같아서 항상 포근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또 성장해가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장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번에 준비했던 마지막 Q&A 영상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전부터 취업, 퇴사까지 이야기들을 담은 아주 긴긴 긴 영상들이었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또는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